안녕하세요, 알로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핫한 차박 캠핑 용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우리나라하고 겹치는 뭐 파워뱅크라든지 전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 아이템들은 선정하지 않고 좀 특이하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골라봤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레쿠다 파이프. 이거는 음, 홈센터라는 곳에서 판다고 하는데요. 음, 어, 침상하고 이렇게 수납장 같은 것도 이걸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 유튜버 저도 이제 구독하고 있는데 일본의 왓다나베 신부라고 그 신혼 부부 둘이 여행 다니는 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그 채널에서 이건 가져왔는데요. 어, 이레쿠다, 이레쿠다와 이레쿠다 파이프와 그물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레쿠다 파이프하고 그물망을 이렇게 음, 엮어 가지고 위에다가 그 망으로 된 바스켓 올려서 여기다 수납을 하는데 수납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겠다 좀음 천장이 좀 남는 이런 캠핑카 에는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싱크대 하고 그런 케이블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요 아래 거는 2층 침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괜찮은 방식이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물펌프. 어, 이 물펌프도 그 마따네베 신부가 사용하는 건데요. 요거는 어, 아마존에서 샀다 그러고, 배터리, 배터리를 두개 안에다가 넣어서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물이 아주 음, 세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압도 좋고 물도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추천 드려보는 거예요 가격도 5만원 정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아마존에 올라온 거는 이거 두배 가격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구매하실 분들은 잘 보고 사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일본 이거는 펌핑 샤워기래요 그래서 야외에서 사용하는 이거를 누르는 것 같은데 아마도 어, 펌핑 샤워기라고 합니다 물펌프 3번 이거는 차내에서 사용하는 어, 거리형 확장 테이블 요게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음, 음료수도 올리고 뭐, 노트북하고 간단한 간식 같은거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운전석에도 갈수 있고 2열에도 갈수 있고 각도도 조절이 좀 단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건 제가 검색해보니까 음, 등받이를 90도로 세워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 조절이 좀 자유롭게 돼야 단단해야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4번 이거 특이해서 갖고 왔는데요 2열 평탄 매트예요 어, 잠시만요 화이트 보드가 안되네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화이트 보드가 분명히 맨 위에다 걸어놨는데 화이트 보드가 작동을 안할 때가 있어요 참 황당합니다 확인하고 하는데 <웃음> 그래서 어, 이거는 뭐, 뭐 길진 않지만 그래도 쉬, 잠깐 쉴수 있게끔 하거나 뭐 강아지를 올리, 올려놓거나 할때 그런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특이해서 갖고 왔어요 펌프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수납이 여기 이제 여자분 서 있는 거 보시면은 크기가 상당히 접었을 땐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5번 이제 화이트 보드가 될까요? 되네요 레자 수납 겸 폴딩 테이블 요거는 어 레자로 돼 있어서 2열이나 3열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폴딩이 접혔다, 폈다 되고 쿠션도 있어서 이렇게 단단하지 않으니까 좀 안전해도 좋을 것 같고 어린이 있을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애들 뒤에서 뭐 간식 먹고 뭐 재밌는 거볼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요 오른쪽에는 폴리 신발 랙 신발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거리형으로 신발 랙을 이거는 폴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고요 6번 태양광 지별판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판매가 되고 있어서 반가워서 갖고 와 봤는데요 사이즈가 접었을 때는 이렇게 작아요 크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큰 방식하고 세 장짜리 방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골라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148,000원. 또안 되네? 다음. 저 반발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잠자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 반발 매트리스 요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거는 잠자리 쿠션 뿐 아니라 단열도 완벽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사용해 본것 중에, 요가 매트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 정말 단열이 좋아야 되는게 요가 매트는 그 쿠션 푹신푹신한 거 있거든요 근데 다 좋은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시려워 갖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매트 사용 못하고 있어요 <웃음> 그런 식으로 단열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을 대충 보면은 아 여기 싱그루 사이즈 나브로 사이즈, 킹구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 사이즈는 5만 6천 원 정도 되고, 우리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니까, 어, 킹 사이즈는 1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대략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안에다가 수납도 막 많이 하고, 이렇게 사용감 있게 잘, 차박 캠핑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이. 그래서, 음, 유튜브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낚시대 거리 이게 실제로 낚시대 거리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는 방식도 되게 편해요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걸기만 하면 되니까 또 화이트보드가 안 되네 <웃음> 오늘 화이트보드가 보드, 세 개나 안 됐어요 <웃음> 옷 사러 <웃음> 네, 여기까지고요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그 유튜브 뿐 아니라 블로그도 저희 블로그도 좀 들어가서 보시고요 제가 그 새로운 소식들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새로운 소식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발전기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소식들을 음, 유튜브에 올리기는 좀 그런 작은 소식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봐주시고 그리고 여성 캠핑 동호회를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연지가 몇 개월 됐는데 가입하려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때문에 걱정하는 여성 차박 하시는 분이나 캠핑 하시는 분들 많이 가입하셔 가지고 같이 여자분들끼리만 같이 이렇게 여행도 가고 차박도 하고 캠핑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